장기 투자로 쫄딱 망했습니다. 주식은 우량주로 장기 투자로 해야 한다고 믿었던 너무나 순진했던 나. 주식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잊고 마냥 오를 줄만. 흑흑. 근데 제 친구는 데이만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서 저는 더 비참해졌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쉽습니다. 차라리 제 친구처럼 데이트레이딩도 했더라면. 그 친구는 한참 유명했던 매일 40만원 번다 책 보더니 데이에 뿅갔습니다. 그러더니 아주 데이와 스킬에 빠져서 매일 손절이 어떻고 입절이 어떻고. 저는 장투로 해야 한다고 많이 말렸는데. 지금은 그 친구는 이 폭락장 다 피하고 오히려 기회라며 요즘 무지 바쁘댑니다. 저는 지금 그 친구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쪽팔리게 살고 있습니다. 할 말이 없더군요.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장기만 고집한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그 친구처럼 단기와 적절한 병행을 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? 솔직히 일반인 장기투자 어렵습니다. 금액이 좀 커지면 밤에 잠도 못 잡니다. 그리고 저처럼 초보자가 처음부터 장기한다고 전재산 털고 빚내서 하지만 장이 줄줄 새도 멍하니 손절도 못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단돈 10만원이라도 소액으로 손절과 시장의 흐름 파악하는 연습부터 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. 게이나 스킬은 하루에도 손절 연습을 수십 번씩 하지만 장투는 일주일,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하니 또 막상 손절하려 해도 잘안되더군요 평소에 해봤어야지요. 가끔 손절을 해도 그것도 반토막 났을 때 못견디고 어쩔 수 없이 합니다. 주식은 결국 손절이 기본이자 핵심인데 데이로 하루일 수 없이 연습한 사람과 장기로만 가끔 한번한 한 사람과의 실력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. 그 친구 집에 가면 데이와 스켈에 관한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. 아마 국내의 데이 스켈은 거의 다 모은 것 같습니다. 가운데 한 칸은 아예 최원철 데이와 스킬책이 6에서 7권 아주 시리즈로 있다군요 책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, 아님 나면 받침으로 썼는지 다헌 책인데, 주가가 올라도 내려도 나는 매일 40만원 번다만 새로 산 책이더군요. 그래서 저도 살아야겠기에 그 친구 KO시키고 빼앗아 왔어요. 그 책을 보고 나니 무조건 장투가 능사는 아니구나.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. 데이나 스킬은 1천만원만 있어도 하루 10번 거래하면 하루 총 거래액이 1억이 됩니다. 1억에 하루 0.5%만 수익이 되어도 50만원? 응. 1%면 100만원, 원금은 1천만원, 한달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 단기냐 장기냐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은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폭락장, 닥스권에서는 데이나 스킬로 단기를 버틸 여의자금이 있다면 장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비록 장투는 쫄딱 망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친구처럼 500에서 1천만원 정도는 대의로 할까 합니다. 친구 야 보고 싶다. 나머지 자금은 어쩔 수 없이 장기로 가야겠습니다. 내일은 친구 집에 나머지 책들도 접수하러 가야겠습니다. 여러분도 저처럼 무조건 우량주 장투만 고집하지 마시고 단기, 중기, 장기를 적절하게 구성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래요.